일주일 만에 다시 뵙는데 오늘은 8페이지에 진여서를 할차례니다이 진여라는 것이 원체 이게 어려운 대목이 돼가지고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걸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닌데. 지난번에 이제 그 공의 이치를 쭉 우리가 봤잖아요. 그 공으로 존재하는 그 모든 사물의 근본 이치자리를 진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여 없는 데가 없죠. 이 세상 이 세상이 통째로 다 진여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나도 진여 아니야, 나도. 내가 진여인데도 내가 진여를 모르고 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진여라는 것이 불교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그런 이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이질 않으니까 보이면은 되겠는데 보이질 않고 또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그 동안에 그 어떤 진리의 세계에서 이렇게 익숙해져 온게 아니고요 번뇌의 세계에서 익숙해져 왔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진리가 진리가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번뇌가 사용되는 거, 번뇌가. 어, 그러니까 그것이 그 번뇌가 자꾸 사용되는 것이 이제 그 번뇌가 번뇌로서 자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다른 습기라는 게 있거든요. 습기. 그 습기가 몸에 배가지고 자꾸 그 습기대로 행동을 또 하니까 이게 그 번뇌의 세상에서 벗어나기가 힘이 든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여름에는 말이에요. 여름에는 배부르고 시원한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면 뭐 그래도 보살쯤 된것 같거든요. 네? 겨울에는 배부르고 뜨뜻한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그래도 제법 공부도 했고 뭐, 뭐 보살쯤 된것 같은데 그 상황만 딱 벗어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저 그 전에 얘기입니다. 전에 그 청년회, 회원들하고 겨울에 그 등산을 한번 갔는데, 이, 우리가 탄 그, 저, 버스 있잖아요. 그걸, 그, 그걸 타고 가야, 그게 정상으로 가야 거기에서 그 산에 들어가는 마지막 버스를 만나게 돼 있었어요. 스케줄이. 그런데, 그 버스가 어느 정도 복잡했느냐면요 하 시외 버스 이렇게 두명 앉잖아 이렇게 두명 앉고 그 안에 세 명이 들어갔을 정도야 아무튼 예? 그래가지고 비포장 도로를 가다 가다가 이게 펑크가 났어요 예? 이게 하나가 펑크 나니까는 하나 남아 하중에 못 이겨서 또 펑크가 난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 타이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버스에. 갈기는 두 개를 갈아야 되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가 탄 차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차에 이제 뒤에 막차 하나 있는데, 그 막차 오는 걸 이제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타이어 하나를 빌려가지고 두 개를 갈다 보니까는 예정에도 없는 막차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종점까지 가봐야 이제 그 산에 들어가는 버스는 틀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차피 걸어가야 되니까는 제일 가까운 데서 아무튼 내렸다군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가 이제 다 뒤죽박죽 돼가지고 사람들이 내리겠다면 무조건 내려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저녁을 굶고요. 굶고 아무튼 산까지, 산 입구까지 걸어가는데 총 다섯 시간이 걸렸는데 등산을 하나도 한 것도 아니고 입구 들어가는데. 눈은 내리죠. 전부 다 얼어붙어 있으니 뭐 어디 뭐 어떻게 해볼 재가이 있는 거야. 예. 그뭐 가다가다 사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뭐 하나도 못 샀잖아요. 이제 나중에 침이 말라가지고 근데 어디 어디를 가다 보니까는 주막처럼 보이는 집이 하나 있어 가게집이 하나 있어서 이제 브라실 보니까 문을 닫아서 또 두드렸단 말이야 이렇게. 예. 두드리니까는 그때 나이로 제 나이 비슷한 거 저는 그때 이제 한참 젊었을 때고. 그런 분이 나왔는데 그 집에 이제 그시골에 외딴 가게예요. 그 집이. 그게 뭐 마실 것좀 없냐니까 는 마실 거라고는 막걸리밖에 없다는 거야. 막걸리. 예? 이제 펌프도 얼어가지고 자기 먹을 물방 있고 이제 펌프를 녹이려면 물을 끓여서 다시 보야 이게 되는데 이 밤중에는 어렵다. 이런. 그게 막걸리 되냐할때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저, 그, 독에 있으니까, 이 주전자 있잖아요. 주전자 아주 새 거야. 그걸로 한 주전자 딱 품은 한대니까, 막 나중에, 몇, 나중에 몇대 먹었는지 얘기만 하라는 거야. 그냥 품먹고 우리가 그때 아홉 명인가 열 명인가 그래야 됐는데요. 그, 이제, 그, 저, 그방 앞에 이렇게 마루가 요만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앉았거든, 이렇게. 근데 앞에 이렇게 보니까, 그양미리라고 그러나, 왜, 꽁치보다 작은 거, 이렇게, 왜, 저, 새끼줄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게 하나 걸려 있어. 그래서 니 저걸 해도 먹으려고 그랬더니, 막,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그걸 구야 먹잖아. 아부터 끌어내라. 그게 이제 또 문을 열고 이거 어디다 구문 되냐고 랬더니제 안진데 거기라 바로 예그 연탄 있잖아 연탄 그러니까 제 안진데가 그 마루를 요만큼 드러내게 돼 있더라. 고 드러내면 이제 그 연탄 불이 있어. 데 깊어도 그래가지고 내가 고죽기하고 이제 고줬거든. 그거를 그러니 그 완전히 연기란 연기 혼자 도맡았지 그냥 그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 남겨줬단 말, 이제. 그, 다 걷거든. 다 걷고 일어나서, 이제, 그, 그, 저, 뭐 마루 다시, 이제, 넣고, 이렇게 앉았더니, 얘들이 뭐라 고 그런지 아세요? 법사님, 가십시다, 그래. 예? <웃음> 네? 쟤들은 이제 막걸리 다 퍼먹었지. 내가 고준거 먹당 다 먹었지. 나는 아직, 이 침도 지금 적시지도 못했어. 그거 하느라고. 그, 그러니까 막, 너희들만 입이냐? 그랬더니, 안 드셨어요. 그래. 네 언제 나 줬는데. 아주 안주해서 막걸리 다 먹고. 그전서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야, 나도 목증 축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뭐 엎드려 절받기지 아까 본거다 먹었냐?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먹고 이제 왔는데. 눈이 팍팍 내려. 야, 야 밥줘왔나 그랬더니. 지들끼리 이제 뭐, 오늘 아침은 뭐, 누구누구, 내일 아침, 아니, 오늘 밤은 누구누구, 내일 아침, 뭐 장번을 쭉 쳐. 당번이 무슨 당번나 혼자 있을 때 다, 다 가서 가, 같이 저 줘. 아, 우리, 야, 인다 너희가 도대체 인간들이냐, 내가. 그래. 에? 날 뭐하러 지금 모시고 왔냐, 그래. 어? 이들이 게 뭐, 배고프니까는 뭐, 눈에 뵈는 게 없고, 너희가 불교하는 놈들이야. 불교안 해도 사람아. 에? 내가 너희보단 어른아이냐. 그러면 뭐 내가 국게 하고 어느 놈 하나 댐비든지, 고주는 데 다박, 다박 먹고 다 먹고 나서, 뭐, 내가 끝나니까 이제 가, 가자고. <웃음> 그래가지고 이제 몽땅에 누누한테 다 쫓아내지, 내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걔네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응? 어? 걔네들요 이제 뭐야, 뭐, 뭐,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알아요. 제가 그래서 몇년 가르쳐 줬잖아. 뭐,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뭐, 다육바람밀다 알아. 그거 모르는 애 아니야, 거다 아는데, 거기 가서는 지가 뭐, 불교를 믿는지, 뭐, 육바람이 뭐, 이제 다 잊어버린 거 아니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선 짚어먹기 바꾼 거야. 음. 그러다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또 얘기하려면 또잘 해요. 뭐, 보시 어떻 거, 뭐가다 거, 뭐, 우리나라 불교가 이래선 안 되고 이래 돼야 되고 또. 그래 내가 그, 그 다음날서 또 2박 3일인가 다니는 동안에 얘기를 했거 그, 그, 그 다음날 또 입이 살아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절에 돌아다인는데 뭐, 우리나라 절이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어떻게 돼. 야, 니봐 시끄럽다. 니나 똑똑해라, 니나. 예? 또한 번은요. 야외버펠 갔는데, 1박 2일로요. 저기, 저, 화순에 가면 운주사라는 절 아세요? 네, 네. 그 옛날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은 뭐, 울긋불긋하게 잘 해놨지만, 전에는 다 쓰러져가는 요사치 하나밖에 없을 때요이게 거의 그러니까 이제 겨울인데, 눈이 이렇게 좀렇기득이 쌓이고 그는데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이게그 음. 그러니까 운주사 거기 하시면, <웃음> 그, 저, 탑 안에 불상이 모셔져 있는 데 있죠. 그 앞에서 그냥 갈수 구경만 하고 어떻게 그냥 가냐 여기서 정진이라도 좀 호구가자 해서 이제 차가 한대 갔거든요 버스가 광인가 어디 가서 이제 자기라고 간 거야 이 이제 합의를 본 거야 서서 지금 서서 그 겨울에 눈 위에 서서 정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할 거냐 예? 이래 가지고 합의를 본게 15분이에요 겨울에 15분도 그 제법 됩니다 이 추데. 그게 꼼꼼한데 제가 전부적으로 시계 보면서 목탁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나도 뭐 눈을 떠봐야 어차피 보이는 거 없고, 예? 향 하나 이렇게 꼽아놓은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예, 눈갖고 그냥 계속 이제 저 서가모님을 정문을 한 거예요, 거기서 한참하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 보니까는 그 뽀스 있죠, 예? 버스에서 그 헤드라이트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고 난리가 났어 이게 왜 그러나 하고. 옆에 이렇게 보니까는 할머니들 있죠 할머니 예 할머니들만 몇분딱내 주위에 있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그러더니 그 할머니가 이제 법사님 고만하세요 그래. 그래서 막다들어가고 없으니까 그 고만했는데. 근데 이제 난 몰라 이제 그냥 부분 그 뭉갖고 치다가 이제 고만하라 해서 고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 할머니들은 이제 저하고 같이 있었고 젊은 사람들이 탁 나한테 법사님 15분을 허기로 했으면 15분에 끝내야지. 왜 50분을 하냐 이거야. <웃음> 그, 내가 뭐 15분인지 50분인지 알고 있는, 눈감고 치는 사람이. 그래, 그렇다 치고, 그래, 알았다, 그래, 잘못했다고 이제 광중가에 들어갔거든. 그, 이제 그, 저는 이제 그 절에서는 잘안 잤거든. 그, 이제 쭉 이제 방이 배정됐잖아요. 이 방에서 찾고 저 방에서 찾고 찾아가서 제가 제 방에서 꼼짝도 안 했어요. 게 이제 할머니들하고만 얘기하고, 전은사람 찾길래, 에 막, 대답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막, 와도, 막, 뭐 시간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부산 올 때까지요, 말을 안 해서 젊은 사람들하고. 예? 그, 고정까지는 그 얘기 잘 했죠. 이게 부산은 거의 다 왔어. 왜 그러시네, 도대체. 왜 그러나, 만안 내가 그랬거든. 뭐, 헐 얘기가 내가 뭐 있냐. 예? 대한민국 불교 걱정하지 말고, 당신들 걱정이나 해라. 뭔 전근허는데 1 5 분이 어디 있고 무슨 5 0 분이 어디 있고 그럼 노인네들이 거기 그렇게 말이야 서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노인네 대접을 해서도 그 옆에 같이 얼어 죽지 않는 한은 서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노인네들 내버려두고 다 들어가가지고 뭐 천천 마디가 뭐1 5분 어기려고 왜5 0분어기따고 소리 나분어오고 그게 극락갈적려고왜 오십 이게 이 얘기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아길맞고 물어보세요. 노인네가 서 있고 젊은 사람이 들어갔다. 잘 됐냐 못 됐냐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잘못, 잘 돼, 잘못됐다고 자기도 그래. 그런데 몸뚱아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몰라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게 습기거든요. 그냥 이 습기가 자꾸 뒤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몰라서 하기보다는 그 습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겨울에 설악산 가서도 어느 분이 탁 뭐라냐. 거짓말 아니라 영화 한 30도 되는데, 설악산이 눈이 안 오면 되게 춥습니다. 눈이 와야 안 춥지. 바짝 말랐는데, 코펠를 잡으니까 손이 붙어요 이렇게 어찌 차가운지 그래서 이제 장갑을 헛으낀 거였고 손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춘대에 라면을 이제 끓여가지고요 다 먼저 이제 또 이렇게 먹였잖아요 그러고 이제 우리, 우리 이제 끓이는 사람은 제일 늦게 끓, 이제 끓여가지고 먹었어요 그래서 겨우 이제 먹고 났더니 먼저 먹은 우리 여자분들 가로알 법사님 왜요 커피 한 잔. 끓여먹어. 예? 끓여먹어. 예? 딱 앉아가지고, 예? 주는 거 갖다 주니까 쭈구리 앉아서 먹고, 그 자리 딱 내놔.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들어다가 지금 이 설거지 할 데가 없잖아요. 뭐물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아무튼 물기만 없어서 내려가서 해야 될 파니까 이제 이래가지고 뭐 산장에 가든지 뭐 해야 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해놨는데 다 먹고 앉아서 커피 달래는 거지. 그래서 끓여 먹으라고. 그때 안끓 그래.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얘기야.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에서 세상에 어디다 커피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근데 자기도 모르게 커피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신 끓여 먹으라고 했더니 미안한지 얼굴 새끼 좀 변화돼 좀. 그게 습기예요. 습기. 그래서 이 불교 공부하시면서요 이 습기 제거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머리로 아는 거 그거 뭐 금방 알아요. 그거는 어, 그렇죠. 어, 금방 알아.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아는 것 하고 말해 아는 것 하고 내가 그저 내가 그렇게 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게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 경전에 보시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깨달음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표현이 그렇죠. 표현이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면 뭐 보리를 얻는다. 이러, 이러잖아요. 보리를 얻는다. 이거를 한문으로 할 적에는. 증자를 쓰기도 하고, 증. 네? 증자를 쓰기도 하고, 득자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합해서 또 그냥 증득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그러면 이 얻는다라고 표현된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이런 말이 의미가 뭐냐, 이거지. 네? 의미가. 깨달음이는게 있어서 어디서 어, 뭘, 깨달음이 어디 있어요. 얻어오든지 뭐 빌려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로 있다라고 하면 가서 뺏어내도 오든지 뭐 얻어라도 오겠는데 없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그럼 이것이 뭐, 무슨 의미냐? 의미상으로 보면 이게 내가 그렇게 변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다? 내가 깨달은 상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게. 뭐가 있어서 얻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상태가 된, 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머릿속으로 아는 거 가지고 절대 내가 깨달은 상태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내가 깨달은 상태가 된다는 건내 움직임이 깨달은 상태가 움직여져야 그게 깨달은 상태가 되는 것이지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 절대 내 움직임이 깨달은 상태로 안된다 근데 우리는 말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학교 교육을 원체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학교 교육을 동양식으로 받지 않았죠 예? 전부 서구식으로 받아놨잖아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동양 몸뚱아리 가지고 있으면서 머리는 반서구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축적이 있죠 그쵸 그렇죠? 예? 지식의 축적을 가지고 많이 안다라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뭐, 저, 뭐, 저, 뭐 학교 입학시험이나 취직시험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이게 지식의 축적을 물어보는 거거든 사람 댐 댐이가 어떠냐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어? 집에 가서 어떻게 막 뭐, 뭐 말썽꾸러기를 하든 말든 시험만 잘 치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인간을 평가하는 게 지식의, 지식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 지혜를 가지고 평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런 속에서 지금 익어버렸단 말이에요. 익다 보니까 불교 공부까지도 지식의 축적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꾸 외우려고 들죠 그 그렇죠? 예? 예? 그게 또뭐뭐뭐뭐뭐 뭐, 뭐, 뭐? 뭐 레포트 써내라 그런 거 하잖아요 예? 써서 뭐야 그거 저도 저 불교대학 4년 저 대학교 다니면서 밤낮에 뭐 써가지고 시험치고 그랬거든 예? 그게 뭐뭐 뭐 의미가 있느냐 이거. 그래 가지고 그걸 이제 그뭐 그런 걸잘 쓰면 이 사람은 불교 공부 잘한 사람 이러는데 그거는 불교 공부를 잘한 거는 아니지. 그죠? 렇 불교 공부를 잘했다는 건 사람이 변하는 게 잘한 것이지. 무슨 그게뭐 예. 그럼 사람 안 변하고 뭐 육바라밀 무슨 뭐뭐쫙 외우면 뭐 하게. 안 그렇습니까? 어. 아 칠리하면 치고 말려면 말고. <웃음> 근데 되게 박수를 치고 싶은데 아까운 모양이네. <웃음> 근데 저 어쨌든 말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이저 평생에 이렇게 이저 그러니까 우리 불교로 봐서는 저는 완전히 야인이거든요. 네? 어. 야인으로 그냥 막안 뭐 가는 데 없이 돌아다녔지 뭐. 중고등학교 학생서부터 옛날에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생, 청년에, 뭐, 신도에, 뭐, 예? 심지어 교도소까지, 군대, 군인들까지 사방 돌아다니면서 내가 법회를 봤는데요. 지금까지 나는 뭐 법회 봐놓고 뭐 써보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여기에 계시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 있죠. 제자들의 삶 자체를 책임을 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잘 듣고 가시는지 못 듣고 가시는지 좀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에 제가 무슨 그래서 는 된다 예? 그래서 안 된다 뭐 부처님께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부처님은 어려운 말씀 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말씀 하셨고, 저처럼 칠판에다 글쓴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잔디밭에 쪼옥 앉혀놓고, 그냥 말로 하셨던, 말로. 그래도 다 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어려운 한문에다가, 뭐, 얼마나 복잡한. 아. 아. 그 저도 말해요. 저도 이제 돌아다녀 보면, 이 한, 문을 자꾸 쓰게 되거든,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저이 비평도 전에 받았어요. 그뭐 한문 잘 쓴다고 뭐 자랑하냐고. <웃음> <웃음> 네? 그럼 내가 어떻게 강의 헐적에 한글 한문을 다 쓰냐, 내가. 그럼 뭐, 그 모르면 한문 배워보든지 내가 뭐 서당까지 겸할 순 없지 않냐. 네? 그래서 전에는 저도 이렇게 저이 설명을 할때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책에 있는 대로 실제 설명을 했어요 책에 있는 대로 그래도 잘한다고 는도 책에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는 아닌 거야 책에 있는 대로 설명하는 건 그거는 설명하는 게 아니더라 왜냐면 세상 사는데 접목이 돼야지 네? 접목이 안 되고 책에 있는 거뭐뭐뭐 뭐, 뭐 제가 뭐 하러 설명해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접목을 시키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얘기가 지금 달라지고 좌우지간에 말해요. 제가 이, 여러분에게 이이 이, 이 시간을 맞지 않습니까? 그죠 맞으면은 책에 있잖아. 책에, 책에 지 아무리 어렵게 써 있어도, 예, 네? 책에. 책에 지 아무리 어렵게 써 있어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쉽게 옮겨져야 된단 말이야. 그게 제가 할 일인 거야. 네? 책이 어려우니까는 어렵게 전달하고 쉬우면 쉽게 이거는 법사가 하는 게 아니야. 책이 아무리 어렵게 써 있어도 네? 저를 통해서 그 뜻이 말이 뜻이 뜻이 여러분에게 쉽게 전달이 돼야 제가 몫을 다하는 것이지. 네? 세계 볼, 볼래 어려운데 날들어 우쩍 하냐 이거는 말이 안 <웃음> 돼.